우선, 가시광선하고 자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을 해서, 그, 분광광도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선 이렇게. 스펙트로 포토메타, 그러는 뒤에 METR, 메타가 들어가면 기기 뜻입니다. 스펙트로 포토메타, 분광, 포토카와는 빛광자입니다. 스펙트로포토메타 분광 광도계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뭐를 이용하냐면 빛 파장은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의 빛에 빛을 흡수하는 흡수하는 흡광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 구성이 어떻게 되냐 자 그게 보시면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의 빛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광원이 필요합니다. 이 광원이 광원, 자외선 영역의 빛을 만들어줄 수 있는 광원, 그 다음 가시광선 영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광원. 이두 가지 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원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왔을 때그 빛은 굉장히 파장의 넓은 영역의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영역의 빛 중에 우리가 원하는 빛만 이제 선별해내야 돼요. 그 선별해내는 장치가 여기에, 뭐, 디스포션 디바이스 캔데, 프리즘 캔데, 프리즘은 사실은 옛날에 기기가 발달되기 전에 썼던 얘기고, 지금은 이 부분 영역 가지고 있는 게, 그레이팅이라고는 회절 격자라는, 자, 글씨가 이거. 회절 격자, 그럽니다. 회절 격자. 영어로, 오, 그레이팅. 자, 회절. 회절 격자 격자 우리말로 회절 격자 영어로는 글레이팅 grading, 이름을 글레이팅이라고 합니다 G-R-A-T-I-N-G 글레이팅 자, 그레이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빛을 이제 딱예로써520 나노메타 빛이 필요하다면 520 나노메타 빛을 선별해 냅니다. 선별해 내 가지고 이걸 시료 속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보내주면은 이 시료에서 일정한 빛이 예로서, 백이라는 빛을 갖다가 시료 속에 보내줬는데, 보내줬는데, 여기 시료 속에 보내줬을 때, 예로서, 백이라는 빛을 보내줬는데, 이 시료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빛을 흡수를 합니다. 예로서, 80이라는 양의 빛이 흡수되었다. 그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면 뒤쪽에 디텍트라고 하는 검출기에서 나오는 빛을 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텍트에서 20이라는 양의 빛을 감지를 했다면 100-20에서 80이라는 빛 양이 이 시료가 흡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흡광도 업소본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흡광도 구하는 실험을 해 보셨죠? 자, 업소본서는 흡광도는 뭐하고 비례하냐 하면은 자, 입시론 비시해 가지고 농도 어떤 물질의 농도의 흡광도는 비례를 하. 흑광도와 농도는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흑광도 값을 구해서 미지물질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분광광도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을, 어떤 종류 빛을 이용을 하느냐, 이와 같이 유비하고 비지벌 영역의 빛입니다. UV 비지벌 영역 이 파장이 어느 어느 파장이냐 그 파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파장을 자, 비지벌 영역이 우리가 400나노메터 에서 일반적으로 800나노메타를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 비지벌 영역이라고 해요. 비지벌 영역이고 유비 영역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 뭐 200나노메터 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비 비지벌 그 기기에 보시면 은약 한 200에서 한 800나노메터 이 영역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4 0 0나노미터 이하 이 영역에서는 지금 자외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u v 그 이걸 비지벌, 그래서 u v 비지벌,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흡광도, 흡광도는 입시론 B, C, 자, C, 물질농도, B, 시료, 셀, 길이 일반적으로 셀 길이는 딱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입시로는 흡광개수인데 만약에 이게 몰 농도다면 은몰 흡광개수 이렇게 개수. 그러니까 이게 개수 셀 길이 이건 상수예요. 그럼 흑광도만 구하면은 농도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농도와 흑광도. 그러니까 표준 물질을 가지고 표준 물질을 가지고 미리 표준 자, 흡광도, 농도. 그럼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고, X축, y 축 자, 미지 물질의 농도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농도를 아는 표준 물질을 이용을 해서 흡광도를 구하는 거예요. 미리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해 놓으면은 이거에 어떤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미리 농도와 흡광도의 관계 이 직선식을 농도와 흡광도는 비례 관계 있으니까 식을 미리 구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이름을 표준 뭐, 곡선, 이렇게 얘기인데, 실제로 곡선이 아니고 직선 관계니까. 표준 물질을 가지고 농도별 흑광도를 구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지 물질에, 미지 물질에 흑광도를 구하면 역으로 농도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실험이 진행된다 진행된다 자이 자료가 보면은 참 프리즘 안 쓴다 요즘 프리즘 이렇게 쓰는 기기 없다 그레이팅 회절 격자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시료를 담는 시료 담는 이런 셀이 있습니다. 자, 셀이 이 셀이 재질이 무엇이냐? 재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유리 같으면요, 300 나노메타 정도 되면 유리가 다 빛을 흡수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시료를 담는 이 셀이 셀이 재질이 무엇이냐? 일반 유리로 했서는이 자외선 영역의 빛을 일반 유리는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재질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써야 되냐? 바로 코츠, 석영유리로 되는 셀을 사용해야 된다. 어디? 유비 영역에서. UV 영역에서는 UV 영역의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은셀 재질이 뭐여야 된다? 코츠 석영 셀을 써라 일반 유리로 된 셀을 쓰면 안됩니다. 플라스틱 이런 것도 안됩니다. 코츠를 써야 됩니다. 고쳐. 석영유리, 셀, 조금 비싸요. 자, 그 다음, 용매에서도, 자, 최저 뭐, 투과한도, 뭐, 정제용매, 최저 투과한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용매를 쓰더라도, 이와 같이, 210, 2 0 230, 280, 이황화 탄소 같은 375 나노미터 이하는 쓸 수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사, 실험을 할때그 조건에 맞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셀 표준 셀이 자, 이렇게 생겼다. 그다음 세미 마이크로 셀 같은 시려 양이 적기 때문에 작은 양을 담을 수 있는 셀이다. 이거는 마이크로셀, 아주 작은 양을 담을 수 있는 셀이다. 그 다음 이거는 어떤 프로셀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속적으로 어떤 흑광도를 구할 수가 있는 프로,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 흐름 속에서 흑광도를 계속 구할 수가 있는 프로셀. 자,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 뭐, 다른 거 없고, 여기는 흑광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흑광도를 어떻게 측정하냐. 물론, 여기에 보면, 시료를 담아가지고, 시료 균일하게 혼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혼합한 다음에 흑광도를 측정한다.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 분광광도법을 이용을 해서 농도 측정의 실제 예, 그러는 게 이게 바로, 아까 표준 용액 농도별 마이크로그램퍼밀리터 ppm 단위에요. 그러니까 각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미리 흑광도를 이렇게 다 구해놓습니다. 구해놓고 나서, 이, 이제, 흡광도와 농도에 따라서 이 금, 이걸 금량선이라고, 혹은 금정선, 영어로는 캐리브레이션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금정선을 그려둡니다. 자, 금정선 그리면은, 자, 금정선을 그려가지고, 식을 구해보면은, 이와 같이, 흑광도 Y 값은, 자, 이 기울기가 뭐 0.0012x x는 이 농도 플러스 y 절편이 뭐 0.0448 이렇게 자,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컴퓨터로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r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량선으로서 99.99%를 설명을 할수 있는 설명력이 r 제곱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식이 구해졌다 그러면은 바로 이 식에 나중에 미지 시료의 흡광도 y 값을 구하면은 y 값을 넣으면은 미지 미지농 미지실의 농도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량선식만 나오면은 나중에 바로 미지물질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자그 됐고,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게 적외선 분광법입니다. 자, 이건 적외선을 자 흡수하는, 자, 흡수 피크가 이겁니다. 적외선, 자, 이 파장별로 적외선을 넣어줬는데, 자, 이게 흡수 피크입니다. 자, 여기에 흡수 피크, 여기는 흡수 피크 없고, 여기에 이제 흡수 피크가 나옵니다. 흡수 피크. 자, 이런 식으로 각 특정 파장에 적외선 흡수 피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피크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인지 양, 물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자, 주로 뭐 정량 분석보다는 정성 분석에 이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적외선 분광법. 적외선을 영어로 인프라레드 해서 I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R 흡수 분광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실험 결과 데이터 값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가로축에 보시면, 이거, 웨이브 넘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장의 역수, 그러니까, 센치분의 1입니다. 자, 이게, 뭘까? 지금 설명은 일단은 두고. 자,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이 어떤 실험 데이터가 이런 게 얻어졌다. 그러면은 그 흡수 피크를 가지고 어떤 물질인지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성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피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음, 좀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안 나오네. 오, 참. 안 나온다. 자, 이 부분을, 물질이, 물질이 적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적외선을 흡수를 해서 저번에, 저번에 제가 물 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했어요. 물 분자 h 2 o 자 그렇죠. 자, 물 분자 H2O, 예로서, 산소 원자 있고, 수소 원자, 자, 이게 104.5도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물 분자, 자, 이 산소, 수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자이 분자 상태에서요 자 보세요 자이 길이가 이 길이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스트레칭 을 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각도도 말이에요 꼼짝꼼짝 이렇게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결합 길이와 각도에서 계속 변화가 옵니다. 그걸 스트레칭, 그 다음, 뭐, 이걸 밴딩이라고 그래요. 각도의 변화.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비틀리면은 각도의 변화에 트위스트, 트위스트 해거래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저 저교선에, 저교선을 흡수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 길이와 각도에 계속 이렇게 꼼짝꼼짝 꼼짝꼼짝 a Kiriwa, Kato, yeah, so you're okay, come, 게 o m e c o 이렇게 o m e c o o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로테이션은 적외선 영역 흡수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저쪽에 저저 김파장의 저, 저, 어? 그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를 흡수했을 때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분자가 그대로 있는게 아니고 계속 꼬무작꼬무작꼬무작 움직여요. 결합 길이의 각도의 이런 변화가 그 변화가 지금 얘기하는 이 흡수 피크입니다. 놀랍지, 그죠? 자, 그래서 적외선 분광법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이게 원자 흡광 분광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불꽃 번호가 보입니다. 보입니까? 불꽃 번호가 보입니다. 자, 광원부에서 여기에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회전 차퍼라고 그러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 불꽃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시료가 불꽃 에너지에 이해가지고 분자가 원자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불꽃 속의 원자 상태의 원자가 이 광원부에서 보내주는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럼 그 흡수된 그 흡광도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속에 어떤 원자들이 존재하는지 그 양을 구해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요 단색화 장치라고 하는 걸 거치고 여기 P.M.이라고 하는 여기에 검출기입니다. 검출된 시그널이 약하기 때문에 증폭을 시켜가지고 기록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단색화 장치가 왜 불꽃 뒤에 있냐 하면은 불꽃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빛의 빛이, 빛이 나와요그 빛을 우리가 그빛 속에 여기에 원자화된 물질이 흡수되는 빛만 골 찾아내야 돼요. 검출기에서 검출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단색화 장치가, 불꽃 다음에 단색화 장치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빛을 검출기에서 검출할 수 있도록 골라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광원부가 있고, 불꽃 시료 원자화부가 있고, 단색화부가 있고, 그 다음, 디텍터 검출기, 측광, 검출기 부분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 기기를 Atomic Obsorption s p e c t r m 에 대해서 AAS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AAS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AS 자 AAS 그러면 이 기기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느냐 자 지금 나온 자료가요 아까 번어의 불꽃 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자, 연료가 있고요 보조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 연료에 산화제가 들어갑니다 그산화제가 일반적으로 수소공기 뭐 수소, 공기, 뭐 아르곤, 수소, 산소. 그다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아세틸렌 공기. 그다음 아세틸렌 산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아세틸렌 공기. 아니면은 수소 공기. 근데 수소 공기보다는 사실은 수소 본배 탱크에서 관리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틸렌 이용하는 아세틸렌 공기 많이 이용합니다. 그다음 가장 좀 높은 온도를 좀 내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아세틸렌 이산화질소도 쓰고요. 뭐 프로판 공기, 석탄가스 공기 뭐 그렇게 널리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세칠렌 이산화 질소 좀더 높은 온도를 기대로할 때,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그러면, 자, 이, 여기서는 이 기기를 이용해서는 무엇을, 어떤 물질을 우리가 정성, 정량 분석을 할수 있느냐. 어, 중금속들 있잖아요. 자, 중금속 뭐뭐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 자, 이 기기 실제로는 가장 좋은 거는요. 소듐, NaCl, 소듐크로라이드, 소듐포타슘. 아주 미량까지 검출해 내는데 아주 좋은 기기입니다. 그다음 중금속류 중금속류 중금속류. 자, 중금속류는 그렇게 낮은 농도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자, <웃음> 아주 미래, 미량 농도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ICP라는 인덕터블의 커플드 플라즈마하고는 ICP, ICP 뭐 Atomic Emission s p e c t r o s c o p y 해서 AES 혹은 뭐 OES 이렇게 ICP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이용을 합니다.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 고가인데 아주 미량까지 ppb 레벨까지 검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CP 하고 AAS 이거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 식품 속에 있는 유기 물질을 제외한 물질들은 다 커버가 돼요. 굉장히 유용한 기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크로마토그래피가 게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요. 액체 크로마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이프레셔를 붙여서 HPLC라고 그러는 일반적으로 LC 하면 은 그냥 LC가 아니고 하이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HPLC 그러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혼합되어 있는 물질들을 이제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GC-MS라고 하는 것은 게스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검출 시스템이 MS 그러니까 질량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검출을 하는 검출 방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GC-MS로 이용하는 검출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뭐 검출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미량까지 볼수 있는 게 메스, 질량 분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식하면 G식 메스 G식, 이렇게 이용 메스다라고 어, 이름이 나오니까 아, G식, 게스 크로마토그래피, HP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 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뭐, 그이외의 크로마토그래피 종류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여기 게스는, GC는 뭐고, LC는 뭐냐? 자, 흘러가는 이동상이 있습니다. 이동상을 가스를 쓰면은 기체를 쓰면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를 쓰면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리고 이온을 쓰면은 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일종이에요. 자, 어찌됐든지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을 갖다가 분리를 합니다. 자, 분리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압력계 그러고 나와 있는 이게 본배입니다. 자이 본배가 지금 얘기하면은 가스를 가스를 여기에 에, 이동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시입니다. 자 어떻게 자 하냐 하면은 보시면은 자, 여기에 여기에 안쪽에 이제 시료가 만약에 아, 시료, 시, 뭐 온, 온도 조절 요, 부, 요 부분이 자, 지금 분리관입니다. 자, 분리관을 여기에 분리관에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될 어떤 물질을 물질을 넣어주고 시료를 넣고 이 압력 밸브를 통해 가지고 가스가 자, 흘러갑니다.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혼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점차 점차 분리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출발선에 100m 달리기 시킵니다. 열 사람이 출발선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에서 시작 그러고 나면은 전부 달리기 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어떠? 1등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2등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끝등으로 들어온 사람도 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분리관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상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에 기체가 흘러 들어가는 기체가 이동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 이제 이동상에 진화력이 큰 물질은 빨리 검출기에 도달할 거고, 고정상의 진화력이 큰 물질은 붙잡혀가지고 천천히 끝등으로 검출기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시켜보면, 10m 달리기 시키면 거의 뭐 동시에 뭐, 뭐 순위 가리기 힘들 수 있지만, 은 100m 달리기나 아니면 1000m 달리기 시키면은 그 실력 차가 뚜렷하게 분리가 되어 나오잖아. 바로 그 원리입니다. 어디에 이동상과 고정상에 어느 쪽에 친화력이 더 있느냐 물질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혼합 물질이 혼합 물질이 이와 같이 분리가 됩니다. 그때 이동상을 기체를 흘려주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를 흘려주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액체는 기체같이 잘 흐르기 힘들죠. 그러니까 뒤에 압력, 하이 프레셔, 아주 고압으로 압력으로 확 밀어줍니다. 그래서 하이 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HPLC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겁니다. 자, 피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 자,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데, 분리되어 나온 데까지 시간이 물질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은 어떤 표준 물질을 가지고 그 동일한 조건에서 검출기에 나타나는데 이 시간이 딱 기존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은 나중에 미지물질이 분리된 시간을 딱 보면 은그 피크가 나타나면 이건 어떤 물질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성, 그 다음에 정량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로마토그램이 자, 얻어집니다. 거기에 검출했는 방법이 이게 예, 질량 분석이라고 해요. 매스, 매스 스펙트럼 스 그러니까 질량 매스 퍼 차지 비로 딱 나타내면 이와 같이 강도 인텐시티 값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은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 HPLC 이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HPCL인데 거꾸로 되어 있네 LC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자 HPLC 자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이 피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크 나타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다 정성이 되겠고 그 다음 이 면적 가지고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이 아,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그냥 자료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핵자기 공명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NMR 그러는 기기가 있죠. NMR. MRI. 아, NMR이 아니고, MRI. MRI 그러는 기기가 바로 이, 화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기기입니다. 그걸 이 데이터를 영상 처리해가지고 한 것이 병원에서 쓰는 MRI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는 뭐냐 하면 뭐를 흡수하냐 하면 라디오파를 흡수를 하는데 이 라디오파 흡수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강한 자장을 걸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들어가는 그 주변에는 아주 강한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석 속에 자석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 라디오파를 흡수할 수 있는 핵자기 공명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영상 처리를 했는 겁니다. 자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 스펙트럼 나타나면은 이 스펙트럼에 자이 위치 가지고 이 크기 가지고 어떤 물질인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에 우리 몸속에 뭐뭐뭐뭐 물속에도 수소가 있고 뭐 그다음 단백질이나 뭐 모든 거에 다 수소가 있는데 있는데 핵자기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는 이제 시그널을 다 나타내줍니다. 나타내주는데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이용하는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수소 NMR, 수소 NMR 아니면은 카본 탄소 카본 뭐 서틴 이용해서 카본 서틴 NMR 하고 이런 핵자기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얻었어. 지금 이 이거 보세요. 여기서 자이 데이터 아, 여기는. 그리고 앞쪽에서 얘기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NMR 자료 이용하고, 앞쪽에서 있는 우리가 적외선 흡수, 그다음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 빛 흡수, 그다음 X선 X-ray 흡수. 이런 것들, 자료를 다 망라를 하면 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자료를 상당 부분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는 게 전부 뭡니까? 전부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이용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얻는 것이 굉장히 많다.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얘기했는 게다 빛이에요. 놀랍죠? 그죠? 자,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 어떤 암 진단하고 하는 NMR, MRI 그것도 다 빛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한 이 기기들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좀알아놔야만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합니다.